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새로운 냉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냉매들이 옛날에는 뭐 CFC, HCFC, HFC, HFO 이렇게 점점 이제 변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화학식도 이제 좀막 복잡해지고 옛날에 비하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사라지고 GWP가 점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지구를, 지구의 를지구건강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R134A나 R32 이런 냉매들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점점 이제 목을 조여올 거예요. 점점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어, GWP 이, 이 수치가 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 HFC까지 얘들 이런 냉매들 문제가 뭐냐면 방출이 되면은 대기 안에서 이제 수명이 너무 길어요, 얘들. 한뭐 몇십 년 되는 애들도 있고 R134a만 해도 한 15년, 막이 정도 될 거예요. 수명이 길어요. 얘들 수명이 길면 뭐가 문제냐면 그 수명 동안 이제 사라지지 분해가 되고 이제 사라지지 않으니까 얘들이 계속 대기권 내에서 그 열을 이제 밖으로 못 보내고 계속 이제 지구 안에 이렇게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개발한 게 이제 h f o HFO는 보통 R1234, YF1234, 뭐 ZD, ZD 뭐 이런 여러가지 이름들이 있는, 있는데 얘들은 밖에 한 몇십일 있으면 그냥 사라져요 방출이 되더라도 그냥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한테는 좋겠죠 열을 계속 축적시킬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오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자동차 계열 이제 포커스를 맞춥시다 R134A를 지금 보통 쓰고 있을 텐데 얘들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떤 의미로 될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잠깐 검색해 보시면 R1234YF라는 애가 뜰 거예요 R1234YF가 압력 레벨도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성능이 살짝 떨어지긴 해요 살짝 떨어지긴 한데 지구 건강을 생각하면 R1234YF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234yf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업계에 따라서 이제 문제시 하는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업계가 있는데 보통 자동차 계열이 제일 민감하죠. 특히 유럽 쪽. 유럽 쪽이 제일 먼저 이런 걸 시작하기 때문에 그 규제 같은 것도 제일 강하고 유럽 쪽에서 제일 연구 개발이 먼저 시작이 돼요. 이제 r 1234yf를 써 볼까 했는데 완전 가연성은 아닌데 약하게 약하게 미연성 이제 그런 성질을 띠고 있어요 1234 YF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클거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특히 자동차에서 쓰려고 하는데 엔진 주변에 뜨겁고 역시 불붙으면 어떡하냐 방폭 사양으로 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근데 문제 될건 없어요 134 YF가 그냥 불팍 붙인다 해가팍 폭발하고 이런 이런 뭐 암모니아나 이런 뭐 프로파나 가스 뭐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막 지지고 지지고 계속 시간을 가해야 얘는 이제 불이 이렇게 딱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불 붙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를 어 제가 종사했던 전 직장 그런 일반 산업계 그러니까 뭐 플랜트 쪽이나 뭐 이런 그런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이제 보급하는 그런 쪽 계열은 일반 산업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고아츠가스 호강호라는 이런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일본에는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1234YF는 약간의 그 가연성 성질을 띄긴 하지만, 방폭, 방폭 사양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미연성이라고 하더라도, 아, 이 폭발하면 어떻게, 큰일 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연구개발 해보면은, 얘가 이제 폭발을, 폭발까지 할 예는 아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할 을수 있게 됐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항상 이제 좀 보수적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 1,2,3,4,YF가 이제 불붙는 성질을 띠어뭐잘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붙는다면 은 얘를 좀 다르게 좀그 음, 개선을 시켜볼까 해가지고 만드는 게 R1,2,3,4,YF를 한 90% 넣고 R1,2,3,4,Y를 한 10% 넣어가지고 얘를 섞어요 그 제가 전 어느 강의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혼합냉매 얘는 왜 혼합을 시킬 것 같아요 이 혼합냉매는 다 따로따로 놀아요 다 따로따로 만약에 r20 이랑 뭐 다른 냉매를 섞는다 하잖아요 얘들이 섞여 가지고 뭐 이상한 분자 구조가 된다거나 이건 아니고 얘는 얘 쟤는 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뭐 증발 압력도 다른데 그런 상태에서 얘를 따로따로 노는거예요 내부에서 계속 돌고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성을 매우 세게 띈 애를 좀 낮춘다거나 엄청 가연성인 애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얘를 섞고 젤를좀더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름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냥 얘를 섞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R451A랑 B예요 이제 A랑 B이 제 다른 점이 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미연성이긴 한데 더 안전하게 만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섞은 거죠 섞어서 더 이제 그런 괜찮은 냉매를 뭐 연구개발하는 단계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좀뭐 배경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만약에 지금 134A냉동기나 뭐, 뭐 그런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산업용 냉동기는 상당히 많거든요 134A 쓰는 그런 냉동기 같은 거 그러니까 134a도 한 10년 이내에 이제 얘도 이제 못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갈아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게 이제 1234yf 인데 1234yf 성능이 좀 떨어진다 했잖아요 여기서 성능이 어느정도 떨어지냐면 한 15% 정도 그 정도 좀 낮아져요 좀 낮아지는데 일반 산업용 냉동기에서는 마진도, 설계 마진도 많이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0% 핀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냉동기가 거의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뭐 134A 쓰다가 그냥 냉매만 전환해야겠다. 저는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제안할 때, 클라이언트한테 제안할 때도 만약 에 지금 134A를 134A를 그대로 뭐 설계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은 당신들은 10년 이내에 다시 스위칭을 해야 된다. 다른 걸로. 그 전에 돈은 약간 드는데 진짜 조금 드는데 내가 134A에 맞춰서 컴프레스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그 1234YF에 맞춰 가지고 내가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냉, 냉매만 전환하더라도 당신 애들이 이제 발휘하고 싶은 냉동 능력은 100% 발휘할 수 있다. 문제 될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항상 앙커를 따내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어 <웃음> R134a가 거의 제가 그 뭐냐 압력 특성 이런 거는 비슷하다 했잖아요. 뭐 똑같이 그냥 뭐 배관 두께나 그런 열교환기 그런 압력 내압 테스트나 기밀 테스트 이런 거는 뭐 비슷해요. 비싸니까 그뭐 설계 마진도 있고 그냥 똑같이 가면 돼. 그리고 R134a가 보통 압축기 그런 볼륨, 그냥 압축기 크기 이런 사이징 면에서 볼때1342 볼륨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할때 압축기는 1342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냉동 성능은 좀 떨어진다 했잖아요. 냉매 순환은 충분히 할수 있는데, 열교환기에서 이제 얘를 증발시키고 응축시키고 할 때는 이제 전열 면적이 좀더 필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냉매를 뭐야 그 전환 시켰을 때어뭐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할 거예요. 오일을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패킹 재질 어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뭐 아무 문제 가 없어요. 똑같은 POE 오일 POE 오일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패킹도 똑같은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부 그냥 부품은 뭐1 3 4이랑 똑같이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1 2 3 4 YF? 걔를 이제 스위칭 했을 때는 그냥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얘들이 뭐 내부에 좀 남아 있지 않았냐 뭐 플러싱 해야 되냐 플러싱 안 해도 되냐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그 R, R451A랑 B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들 섞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될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막막그 뭐지 우리는 이제 1,2,3,4,YF로 설정을 했으니까 깔끔하게 내부를 아주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이제 1,2,3,4,YF를 넣어야 된다 이제 머리 띵띵한 이제 설계자분들 있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좀 남았을 때 뭐가 나쁘냐 어? 나쁜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2,3,4,YF를 사용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부에 1,2,3,4,2가 1, 절대 남아서는 안돼 이런 띵띵한 소리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막막막 막막 돌죠 이제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상성이 너무 안 좋고 아주 이제 해가 되는 애들이면은 당연히 배출을 시켜야지 근데 얘들은 섞어 써도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다 어? 오히려 성능에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좀 닥쳐줄래?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 띵띵한 사람은 죽어도 안 굽혀요 아무리 납득이 가게... 살... 아 이런. 너무 띵띵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설계는 뭐 리즈너블하게 시험을 해봤는데 문제없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미래에 대한 냉매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요즘 막그 지구가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물을 막 퍼부어대고 하늘에서 이게 제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냉매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냉매도 솔직히 영향이 있잖아요 특히 중국 땅땅어에 넓은데 막 냉매 회수율 엄청 낮고 한국도 비슷하고 뭐 일본도 보니까 50보 100보 같아요 나하나쯤이야 라는 이런 마인드가 그냥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또음 이거 뭐냉매탓만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간접적으로 이제 냉매를 계속 바꾸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쓰던 그 제가 전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R20이라는 이 냉매가 성능이 너무 좋아 효율도 너무 좋고 음? 그러니까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면 우리 지금 모터 성능도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압축기 효율도 좋지 막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데 그 냉매들을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성능이 점점 나빠지고 효율이 나쁜 그 냉동기가 되면서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소비하는 연료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려면은 발전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화력 발전을 확 줄이고 이제 대체 에너지로 이제 뭐 원자력 실해 하신 분들 많잖아요. 실화 하신 분들 그러니까 원자력 이제 어좀더 뭐 안전한 핵융합 발전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든지 지금 뭐이뭐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중국, 한국, 뭐 일본, 프랑스 뭐 이렇게 여러 나라 여러 나라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지 이터 프로젝트인가 이터 프로젝트 이게 핵융합 쪽 핵융합 하는 건데 그것만 성공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미래 에너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화력 발전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아, 화약발전이 진짜 주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또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다른 강의로 다시 준비를 해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